저는 바보예요. 세상에 지식 아무것도 없고요. 철학적 지식도 솔직히 저의 견해로 좀 많이 풀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어 바보의 등불의 빛제 아이, 네 골드 디럭스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래간만이죠? 네, 이제는 말로 그냥 설명 안 하겠습니다. <웃음> 여러분 어, 어떻게 지내셨나요? 네, 어제가 무슨 날이죠? 음~ 아~ 맞다 어린이날이죠 네 저는 어린이같이 네 즐겁게 지냈어요 어디서 진정한 어린이라면 게임이겠죠 네 아무튼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사실이라고 또 믿는 분들 네. 어 사실이긴 사실이에요. 사실 있는 거에서 네,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잘 알겠죠? 네, 네 거울에 보이는 거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제가 이게 무슨 손입니까? 네, 오른손이죠? 근데 거울은 어, 달리 들리네? 또 이게 무슨 손이에요? 내가 볼땐 왼손이죠? 어, 거울이 또 달리 비치네? 그리고 이게 좀 캐릭터가 좀 내내 어, 치마를 입고 있어 가지고 그렇지 밑으로 하면은 내가 앉았다 그러면 내가 볼때 거울은 어떻게 돼요 머리가 부욱 올라옵니다 또 내가 일어서면 여기에서 일어서면 어떻게 돼요네 거울에 있는 내가 부욱 내려갑니다 네 그렇듯 거울의 세계는 상하 반전 좌우 반전 이에요 네. 어, 거울의 세계에 은근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사실은 제가 궁금합니다. 완전 돌대가리죠? 네. 이제, 내 네, 바보의 빛으로 아마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. 네. 바보가 세상을 지배해요. 또 바보의 뜻은 뭡니까? 네, 내가 또 거울 보고 얘기하죠? 네. 지금 말하는 저는 뭐, 뭐라 얘기하는지 몰라요. 네. 아무튼 바보의 뜻은 네 무의식 이에요 무의식 나와 똑같아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어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네 가팡지팡 할 거예요 네네 그게 맞아요 네어 최대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왜 이럴까요 그거는 제가 알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책도 많이 읽고 네 완전 미쳤어요 학교 가는 거뭐 옛날에는 어 내가 도서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원치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막 가고 싶어져 환장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한 30분 정도 일찍 오거든요 네 그분들도 혹시 당황해요 일단은 네 그분들께 죄송합니다 예 근데 어쩔 수가 없는게 내가 어, 배우고 싶은 그런 좀 갈망이 좀 많나 봐요 탐욕이죠 음. 저도 인간이에요 아무튼 어느도 역시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어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하지 네, 알림 설정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전 메시지는 가능하면 꽉, 꼭 봐주세요 네 팔을 안 떠졌죠?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. 네 그럼 여러분 안녕. 좀 짧지만 짧은 게 맞나요? 저 잠시만요.